네 여기 어 우리는 스토어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상단에 고객들에게 스토어 찜이랑 톡톡친구를 해달라는 권장을 조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이트에 사람들이 스토어 찜이랑 톡톡친구의 수가 조금씩 늘게 되면 당연히 이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스토어팜에서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찜 쿠폰 톡톡 친구 쿠폰을 대부분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톡톡으로 뭐 스토어찜으로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톡톡 친구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쿠폰. 을 발행을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요거 발행하는 것까지는 아마 저희가 수업 내에서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미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토어팜 이 강사님 오시면 요거 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시고 저랑은 요 찜을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쿠폰을 지금처럼 gif로 만드는 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실 쿠폰은 요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음 요런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브러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먼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요런 사각형 브러쉬를 하나를 불러서 각도를 조금 기울여가지고요 요렇게 해서 하얀색으로 요 부분에다가 요렇게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좀 삐져나갔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딜리트 선택해서 딜리트 이렇게 해가지고 쿠폰을 발행할 준비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일단은 빈 사이즈의 이미지를 하나 부를 겁니다. 빈 사이즈의 이미지는 이름에다가는 제가 미리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써놓을 거고요. 너비에다가는 400 높이에다가는 200 픽셀을 넣어 줄 겁니다. 해상도는 항상 72를 사용하실 거고 색상 모드는 RGB 색상을 사용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빔 파일을 하나 열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만 쭉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각형 그리시는 거 이용해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큰 사각형을 하나 배경으로 깔걸 하나 먼저 그려줍니다. 여기는 사각형 그리고 나면 레이어에 사각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색상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색깔 하나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고요. 그 위에다가 색종이를 하나 더 깔아주는데 이 색종이는 제가 흰색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색깔을 또 더블클릭을 해서 색깔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만들어 가지고잘 위치를 배치를 시켜주죠.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다시 한번 빈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에 브러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사각형 브러쉬가 없습니다. 사실 요런 동그라미 브러쉬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렇게 찍힐 수 있고요. 아까 사각형으로 하시게 되면 찢어진 모양처럼 찍힐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또는 사각형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사각형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각형 브러쉬를 먼저 부르기 위해서 옆쪽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준 다음 정방형 브러쉬를 선택하면 확인, 취소, 첨부 중에서 첨부 버튼으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데 저는 이 중에서 크기 한12 정도를 사용할 을 거고 브러쉬 대화 상자를 연 다음 여기 분 여러개 꽂혀있는 요 통인데요 얘를 눌러준 다음에 각도를 45도로 기울여주고 간격을 100%로 올려줄거예요 그러면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브러쉬가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딱 붙여가지고 타다다다다다 붙어서 찍히는 걸로 하기 위해서 제가 100%로 해주는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음, 각도가 기울여줬는데 브러시모양이안 바뀌었네요. 여기다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맞춰서 찍어주면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으로 찍히게 되죠. 근데 보면은 여기 좀 삐져나간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지우기 위해서 네모 선택 영역 툴 우리 아까 이용했던 거죠. 요거 이용해가지이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서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게하게지게 하단 부분도 마우스로 쭉 선택 범위를 잡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어떤 쿠폰을 발행하는지 내용을 써주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